파 여러분! 포옹토 안녕하세요 은둥이 여러분! 버다 어, TV 해아잠깐 <웃음> 은둥이가 뭔데? 은혜의 염둥이 <웃음> 자기 혼자 애칭하는 거야 여러분! 오늘 콘텐츠가 뭐냐면요! 바로 바로 바로! 은혜가 다친 대로 해루즈 해서 잡아서 추베르 먹어보자! 제 채널이 됐어요!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어깨넘으로해루즈를 조금 배우기 때문에 왜? 어깨넘므로 잠깐만 이렇게 봐 댓글보니까 은혜가 어깨도 넓다 뭐요런 얘기들 하시는데 맞아요 자여러 그래서 지금 바로 해로자라고 했는데 오늘은 은혜가 해볼겁니다 자 그럼 은혜야 너가 해줘 은둥이야 와 텅텅 할수 있어 체면걸어 같이 가요 레츠 고 <웃음> 자 여러분 은혜 지금 왔는데 은혜가 오늘 잡아서 요리를 해준답니다 뽀지 저멀리 꺼져버려 오 근데 오늘 이거 아무것도 못 잡을 물인데? 와 이거 은혜 야 은혜 이거 힘들게 했네 아, 좀 조용히 좀해내거니까 <웃음> 근데 여기서 아무것도 안 보이게 도 하지만 볼수 있지 너머 헌터킴이니까 벌써 다 보이는군 <웃음> 이거 뭐지? 어 조개 저멀리 꺼져 <웃음> 잘 끼웠네 다리 어디까지인지 모르겠어요. 개 찐따 같네 허리 좀펴 장보러 나온 아줌마 같은데? 어어 드디어 뭔데 이게? 보말 어떻게 알았어 보말 진짜? 뭐야 잊래 <웃음> 넣어버려 <웃음> 여기도 있어요 오, 정리... 넣어버려 <웃음> 너 손톱으로 는다고 오! 됐어 근데 너무 작아 다시 붙어 <웃음> 운동회 <웃음> 여러분 이거는 잡자마자 따야 돼요 <웃음> <웃음> 일로와 이랄키야 오! 야너 장난 아니다 <웃음> 이해할 수 있어? <웃음> 일로와 <웃음> 오! 손톱 안 부러져? 장난 <웃음> <작은> 아닌데 <웃음> 뭐야 뭐야 강적이다 <웃음> 아이 쉐키 <웃음> 쉐키? <웃음> 이랄키 근데 저기 개코 우와, 잘한다. 일로 와 잘한다 일로와 이렇게 <웃음> <웃음> 우와아 넣어버려 <웃음> 둥실둥실 떠다녀버려 아 이거 이거 근데 손들 타기 진짜 어렵거든요 진짜요? 그렇다면 어, 움직여, 하나 나더 해야 되 넣... <웃음> <웃음> 멀쩡하게 진짜 잘 뜬다 아, 씻어서 뭐야? <웃음> 놓치지 않지? 넣어버려. <웃음> 떼어버려. 지지 <웃음> 못대로 여기도 떼어버려. 넣어버려. 1타이피 뭐야? 누이 쪼고 외부 쪼코, 죽고 돈? 마당 쓸고 죽고 아, 돈? 단밀타 이피 할때 해줘. 얘네를 다 쓸어버려? 누군데? 일타3 피. 나 그거 안 할래. 왜? 그거 약간 이상해. 타보니까 그렇지. 어? 어 뭐야? 잡아봐.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아 이거는. 뭐야? 그런. 왜 약한 척했어? 아 무서웠어. 무리는 <웃음> 비싸겠는데? 너랑 못 하니까 무리라. 뒤질래? 그러면 하지 마 사람들 앞에서. <웃음> 어 이거 뭐야? 같이 나왔어. 말해 말해. 개 소중이 넛. 오 우예쁘지오 예쁘다. 어뭐 오 이게 무슨 뭐죠? 종류지? 이런 거는 막 먹으면 안 돼. 먹으면 안 돼. 또 있어. 아이고 미안. 이게 살려준 거야. 그냥 착각하지 못. 아, 그래. <웃음> 너뭐해 갑자기 왜 놔? 야너 그거 안 넘어질 거라고 생각해? 응. 진짜 안 넘어지네. 아까 물고기 있었는데. 어 잡히었냐? 그래 가지고. 어? 야. <웃음> 너내와서 사까 쪽에서 끝났어. 너 일로 와. <웃음> 어 진짜 와 그러면? 야야 야, 야, 야. 물 넣어 준 거야. <웃음> 저 위에 개한 마리 있다. 저런 개 보이죠? 보이시죠 지금 아 도망갔다 아리키느기 저렇게 저거 뭐해 저기서 너개 잡고 있어? 왜왜왜왜 아, 왜, 왜? 잡았어 거짓말 오야너 어떻게 잡았어? 이야 잘한다 어 물었다 물었다 하나도 안 아파 이럴야너 <웃음> 어떻게 잡는 거야? 이렇게 하고 옆으로 가면 있어 <웃음> 있어? 이렇게 하고 어. 다시 옆으로 가면 <웃음> 어 나왔어 근데 못 잡지? 여기, 여기 어디, 있잖아 어디 어디 어, 어로 밀당 중이야 <웃음> 저기야 그만해 포기에 이제 너 멋있다 뭔가 화보 같아 요 그치 <웃음> 아, 여기에 개들이 있는데 너무 애기인가? 아니야 아니야, 뭐 애기 아닌데? 기다려. <웃음> 아 진짜. 기다들개가뭐 잡았냐? 잡았어? 아! 아니야, 아니, 괜찮아. 아, 물려들. 아, 물었어. 아, 물었어, 물었어, 아 물었어. <웃음> 괜찮아, 괜찮아. 아 진짜 이거 미친놈아. <웃음> <웃음> 오, 오 잡아. 너이 새끼로 와. <웃음> 안 놓치네. 잡피 나는 거 아니야? 어 피는 안 나네, 당연히. 눈에 너 근데 대단하다. 원래 물리면 아 이렇게 하는데 너안 하네. 너무 화가 나 <웃음> <웃음> 땡콩맞았이새너 아 어, 올라온다 내가 잡을게 너 잡아 잡으면 진짜 어. 채널 줄게 그렇지 놓쳤지 야. 아, 쟤또 올라왔는데 이거 도전이네 너 지금 나한테 도전하는 건가 아 <웃음> 어, 어, 아파 덥쳐 그냥 그렇지 잡았어? 어떻게 어, 신데렐라야 장인 <웃음> 아들끼개걔왜 당가 넣어버려? 자 <웃음> 여러분 지금 개한 마리 저기 있거든요 은혜가 발견했는데 지금 저한테 양보했어요 야 합동하자 됐어? 야 은혜 집게 벌리고 은혜? 너손 물려 개 <웃음> 꼈는데 그니까 러 <웃음> 됐어 따로 잡고 으와라 좋아 <웃음> 어, 좋아 이렇게 하고 가다가 물고기 잡히지 않을까? 아 절대 안 잡혀 잡히면 채널 줄게 <웃음> 은혜 할머니 됐을 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 있어, 있어 있어 거짓말 하지마 오 진짜 있어 요. <웃음> 로 같은 거 배웠네. 호적이 있다케. 제 네. 네, 잡을 수 있다고? 개인 척하면서 가야지. 했어? <웃음> 아니. 안 되지. 큰애들이 그럼 나라도 해. 잡자. 어? 예. 오. 야, 야, 야, 야. <웃음> 이거 알아? <웃음> 너 내일 <네일> 했어. 새로 내일이야. <웃음> 자연주의 내일이네. 야, 진짜로. <웃음> 원래 그래. 신경이 살아있어가지고. 와, 여기도 우리 장난 아니네. 맞지? <웃음> 저거 소라가 소라게일까? 라사. 소라. 내게 네 할래? 아직 안 봤어 요 여러분. 난 소라게. 넌 소라? 딱밤? 하나, 둘, 셋. 빰빰빰빰. 소라게 버리고. 아서서서한번더 피하면 진짜 쎄게 간다 어, 쓰 스윗 <웃음> 개쎄게 칠걸 봐봐 본말 개크지 여기 오 진짜 크다 여기 다 버리자 우와 이게 오케이, 뭐야? 개, 개, 개, 개. 아 무서워 <웃음> 저가렵이다 빨리 빨리 빨리 라삭라라삭라삭 <웃음> 아이씨 버려버려 <웃음> 원래 초입쪽이 개가 많고 뒤쪽으로 오면 개가 없어요 여러분 여기는 뭐가 있어? 성게 나와 나 성게 엄청 잘 잡는데 못 잡는 사람도 있어? 자 이게 벌써 성게 한 마리 나오기 시작했지 한번 떼봐 안 되지? 너잘 뗀다며 어, 너 진짜 힘이 세구나 <웃음> 라삭하고 비틀어 뭔지 알겠지? 어때? 나 멋있어? 그거 보여주려고 지금 조, 조용히 조용히 채널 유지하고 싶으면 그래 <웃음> 어 여기 개 나왔는데 못 잡을 거잖아 기다려봐 <웃음> 안 된다니까 저 나뭇가지 나뭇... <웃음> 좀주소 <주워서 왜>? 줄래? <웃음> 야, 야 <웃음> 그걸로 잡을 수 있다고? 야야제 옆에 있네좀 나왔다. 옆에네 있 나왔다니까? 아, 조용히 좀 해. 야, 집중할 원래 사이코 돌아야 되거든요. 으악! <웃음> 왼발 왼발 밑에 그렇지 밀어. 아 무서워서 이제 못 잡겠어. 하지만 <웃음> 너뭐 잡았어? 그럼. 설마. 아이씨. 아, <웃음> 제개 크다. 눈치가 너무 빨라. 어디? 아 가까이 가마 내가 친구인 척 해야 돼. 일로 아봐 <웃음> 무서운데? 근데 얘가 그돌 안에 있어. <웃음> 야 여기 개 많네. 어디? 오지마 오지마. 아왜 자꾸 오지 말래 내 카메라인데. 도망가니까. 오지마 오지마. 다 <웃음> 도망가잖아 애들. 여기 지나가는 척할 거야. 나무 가지. <웃음> 나무 가지가 어디 있어 계속. 아 놓쳤지? <웃음> 오 힘쎄 힘오힘세 어, 눌러 눌러 제일 세게 눌러 와 <웃음> 이야 아, 아 물렸어 어디 <웃음> 아, 아 아 물렸던 애또개 빡치네 <웃음> 개 어딨어? 여기 개 많잖아 아니야 딱개너 아니야? 너 어? <웃음> 어? 아까 그놈 찾으면 어게할 건데 라삭라삭 할 거야 <웃음> 와 여러분 이제 성게 나오기 시작하자고 보이시죠? 어무서섭지 일로 사이드로 가서 사이드가 무서워 사이드가 조금 초보자용이거든 나 원래 여기로 다녀 <웃음> <웃음> <웃음> 불라좀치자 아. 진짜야 아도 운동이들한테 처음부터 불라부 하면 어떡해 나 운동이들한테 쨘척 좀 하자 <웃음> 은혜씨 유해동물 불가사리 발견 퇴치해주세요 저기 저... 보이죠? 자내손 잡고, 잡고 밑으로! 그렇지! 아! 아 거기 왜 넣어? 놓... 얘는 밖에 말려 죽여야 돼아 여기? 어 그렇지 이거... 어두 마리에요? 오! 여러분 변종! 뭔가 이상하다 있어 여러분 원래 불가사리가 다섯 개가 되는데 하나 둘셋넷다 지금 일곱 개 보이시오 여러분 진짜 변종 불가사리 처음 봐요 어디 갔어? 여기 올려놨는데? 이거 너무 교수형 아니야? 와얘 진짜 신기하다 아 롯가템이잖아 아 미끄럽다 오빠 이거 다봐 아 괜찮지? 오, 저기 너무 멀리 있어. 물안 닿는 데 있어? 여기 여기. 얘안 된다. 얘 보면 은 움직여 이거. 그 몸에 붙여놔. 내 몸에 살에. 어. 아, 되게 잔인하고 이어 날래? 아니 그러면 여기다 넣어놔. 여기 안에? 어. 되게 잔인하고 연 먹을래? 빨리 갔다 와. 여기 여기 여 어때? 그래도한번 넘어졌으면 좋겠어. 운동이들은 소용 없습니다. 곰팡이들 들어가라. 이이이 <목소리> 이. 저희도 큰거 하나 있는데? 내가 할게 이것도 <목소리> 내가 모... 할게. 아니야. <목소리> 아니야 내가 할수 있어. 너무 위험해. 야 그거 지팡이 삼지 마. 그 지팡이 삼다가 넘어지면 너 바로 굴러가서. 오 미끄러웠네요. 미끄러면 가지마 은혜야 가지마. 은두기들 마지막 영상일 수도 있어. 저기 너무 뭔데요? 거봐 너 못한다했지. 아니 저... 할수 있어. 미안해 오기 부리지마. 오 이것 좀 잠깐 들고 있어 볼래? 너 뭐해? 비거리야? 거기는 괜찮아? 아 무서워. 뭐야? 아 무서워서 못 가겠는데. 어 <웃음> 오, 됐다 됐다. 은두기들. 오, 본팡이에 오, <웃음> 지지 않아요. 나와 <웃음> <너>, 말이야. <웃음> 아 저기 엄청 많네. 데야 거기는 안 되겠다. 거기 내가 갈까? 아니 너도 못해. 너 괜히 내가 할까봐 그런 거지? 아니. 저기 또 있어 은혜야. 너 이리로. 너도 저기로 가. 너 초보자잖아. 아나초아기리야 초보자 지금. 우와 사과쪽이 개크다 너뗄수 있어? 와 이건 진짜 세다 <웃음> <웃음> 어 밀어 밀어 오안 된다 <웃음> 봐봐 밀게 오 잡았어 잡았어 공중전 봤어? 작네 이게... 작아 <웃음> 어이 작아 이게 곰팡이야 오케이. 이게 공방이다 아니야. 너 봐봐. 나 기분 난 좋아. 아, 미안해, 미안해. 근데 여기 그럼 내가 뗄 테니까 너가 주워. 이거 봐, 이거 봐. 한 방에 한 방. 아, 나 조금 힘든데? 아, 집에 가고 싶어. <웃음> 성게 한 마리만 더 하고 하자. 룸막고 오케이. 오케이. 와 어! 아! 다리라도 먹어. 우와, 이건 다리살 나오겠는데? 맞지? <웃음> 아우 진짜 이씨 아, 너무 화가 나서 못하겠어 잡았어 퍽 놓쳤지? 아니? 어우 아파 이야. 어디 잡아? 튕튕튕튕 그, 어어 잘했네 더폰 문다 너 무서워하는 거야 지금 너 no, 이놈 아, <웃음> 마지막 저기 성게 한번 털고 가자 조심해 하지만 롯밥이지 들어가 <웃음> 넌 못하지? 나할수 있어 나밖에 못해 니까넌 못해 연두기들은 못해 곰팡이들만 할수 있어 오. 와야 예. 봤어? 이게 곰팡이야 뭘 곰팡이야 야 연두기들은 절대 못해 하지만 헌터팡은 개한테 손을 안 줬잖아 <웃음> <웃음> 너 그건 진짜 리스펙 앞으로 계속 나대신 물려줘 근데 좀 부족하지 않아? 수산시장 가자 어? 자급자족 컨텐츠로 내가 이렇게 커왔는데 수산시장을 가자고? 나는 아니잖아 아 오늘 네 편이지? 어. 난 이렇게 고생하는 거 별로 안 좋아 거의 <웃음> 컨텐츠 할때 고생하는 거저 혼자 하고 와가지고 카메라만 드는 건데 군둥이들한테 뺏길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수산시장으로 갈게요 너 키가 커가지고 다리도 못 찍었어 <웃음> <웃음> 저랑 지금 수산시으로 가고 있는데 고를 줄 알아? 나 엄청 잘 고르지. 나 옛날에 음식 잘한다고 소문났잖아. 소문이 날 정도였다고? 그래서 나... 결혼한 줄 알았는데? 아, 뭘? 아, 턱이 먹는... 있나? 개 싫어. 어, 이거 문어 한 2kg 짜리거든? <웃음> 저... 이거 가리비, 가리비. 어, 알지? 키두 개. 알겠지 번지 이거는 거의 8살짜리 다 아는 거 아니야? 오늘 응. 응. 응. 응, 랍스터 있는데? 랍스터 조그만 거 저거 하나 사볼래? 왜 조그만 한거 사왔는데? <웃음> 내 돈으로 사는 거라서 조그만 거 사자는 거 같아? <웃음> 그래서 그런 거 사자는 건데? 내가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이거 얼마예요? 한 마리 3만원. 할 아, 수 있어. 뭐 이런 거 잘한다며 아, 그냥, <웃음> 그냥 살 거야 너 이런 거잘한다 했잖아 빨리 살아 <웃음> <나> 돈줘 <웃음> <웃음> 사장님 이거 네, 한 마리만 손질할 필요 없죠? 그냥 찌는데요 아, 맞아? 그 네. 25분 찌는데야너뭐 아, 아무것도 못하네 내가 다 했잖아 아다 샀다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아무거나 다 <웃음> 잡아 왔습니다 차럭 <웃음> 차럭 이거 잡아온 거잖아 맞지? 네 개싸개 콜레기 이야 아직 살아있네 오늘 들수도 있어? 오, 오 아니 근데 여러분 웃긴게 제 영상에서 랍스타 먹어본적 한번도 없거든요 은혜 영상에서 하네 어 리액션 괴롭 같네 <웃음> 여러분 모자이크 일일이 하기 힘들어가지고요 지금 이런 모양을 하고 있는걸 좀 이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진짜 아무것도 안 보여요 선글라스 그거 되게 좋은거 한거보다 2천원짜리인데 자 그래서 오늘 뭐 할거야 요리? <웃음> 오늘 해볼 요리가 바로바로바로 바로 바로 <웃음> 얘로는 아, 리조또랑 <웃음> 이걸로는 봉골라 어. 햄 먹어보자 <웃음> 와야 잠깐만 이거 죽은 건데 이거 왜 가져왔어 예뻐가지고 왜 <웃음> 내가 여러분 취미가 있는데 이런 거 만드는 거를 굉장히 좋아해요 지금 여기 이거 성게 죽은 거는요 밑에 있는 소라 죽은 거뭐 쌀가죽에 죽은 거 라이코패스 같기도 하기도 한데 죽은 거 아니고 죽은 거잖아 어패롤 시체 수집 취미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보았어요 <웃음> <웃음> 여전히 조절조절 못하는구만 은혜 은혜가 개를 왜 걷다 도 목도만 가잖아개한 마리 들고 닦아야지 그냥 먹자 <웃음> 비굴이 펜션 걸려도 돼? 안 죽어 안 죽어 <웃음> 자 여러분 이거 다 닦아줄게요 다 이렇게 닦았으면 <웃음> 잠깐만 저건 뭔데? <웃음> 걔 다리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 뭐 해야 되지? 개를 닦아줘야 돼한 시간 걸려 <웃음> 여러분 은혜가 거의 광적으로 닦거든요? 청소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제발 들지마 치솔 워! 야! 그이또 닦아야 돼? 양치해야지. 어디가 이야? 찜 시켜 줘. 아 무서워. 할수 있어. 어, <웃음> 찜기 큰 것도 있네. 이나를 위해서 사놓내 채널을 먹을 날을. 응. 야. 와! 안 베껴도 돼? 베껴야 돼? 이거? 그냥 해도 돼 충청도 사람이 갑자기 튀어나왔네? 어, 그리고 얘네는 야야 근데 조그마한 게는 튀겨 먹어야 돼 쪄서 먹으면 맛이 없어 맛있어 <웃음> 솔직히 옛날에 쪄서 먹었었는데 진짜 맛이 없었거든요 튀겨 먹어야 되는데 이거 다아버려 냄비 깨마이야 저게 찌는 동안 어. 성게를 손질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면 보라색깔 나오잖아요 자 그래서 보라 성게 위험할 때 약간 보라색깔 액을 내뿜기 때문에 동그라서 <웃음> <웃음> 올리는 거럭 같다 자, 이제 성기 알을 한번 적출해볼게요. 라... 오! 아, 저... 야, 알 나온다. 여러분, 얘네가 7월부터 제철이기 때문에 지금 알 많이 찼을 거예요. 이야! 어. 이게 그 비싸다는 운이야. <웃음> 너 그냥 얼공할래? 아잘안 보여. <웃음> 이거 푸는 추저 있잖아. 오! 너풀줄안 해. 야, 너 개잘 간다 어. 버려버려. <웃음> 야, 너한마리해서 지금 이만큼이나 뽑았어. 아직 한 마리 더안 됐어. <웃음> 야 이런거는 적출하기 힘들다 맞지? 여기는 못 먹어 거짓말하고 있네 은둥이들한테 구라치면 안돼 버려 버려 <웃음> 해보고 싶어? 아니? 그래? 자, <웃음> 여러분, 이렇게 해서 나머지 3마리 <웃음> 다 해줄게요. 잠시만, 이거 성게 가시 아니야? 어디가? 저거! 아씨, 암살할 수 있어. <웃음> 이렇게 채널을 먹으려고 <먹을래> 했구만? 은등 여러분, 요번엔 안 되겠어요. 근데 이게 사실 성게 알이 아니라 생식소야. 생식소가 뭐야? 정자. 근데 얘는 어디에? 파스타에 넣었 잠깐만, 이거 이제 좀. 오! 야, 열지 마! 오! 야, 이거 가져야 야, 야! 야, 빨리, 다 받아주고. 오, 빨리 가, 빨리 가. 야! 그리고 찍지 말라고! 야, 너왜 그래? 뭘왜 그래, 세상 스게 어떤 분이 진심으로 걱정하시더라고요. 그 병원 가서 검사를 받아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코를 좀 그만 바래요. 잘때 습관이, 그지? 나 파고 있지? 진짜 싫어요. <웃음> 예? 돌돌이 하잖아자닥딱지가 상가득이요 아 그거 코딱지가 아니라 니발 각질 다음에 여러분 중간 열어둘 와 중간에 열지말고 왜왜왜왜 뭐가 달라요? 절대로 열면 안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고요 내 마음이에요 <웃음> 진짜 애들이 개썩같다 여기 찍어주세요 저 어. 열어버려 <웃음> 와우와우와우와우 <오>. <웃음> 이제 이렇게 들어서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은둥이 여러분 곰팡이 분들한테도 한마디 해줘 곰팡이 분들이 은둥이 분들이야 예. <웃음> 다 넘어오셨어 <웃음> 안 넘어오셨어 그쵸죠 그럼 요 여러분. 아니요. 자자 여러분, 요건 이렇게 시켜두고 리조또에 들어갈 야채를 썰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웃음> 너 그냥 내 버스 탄거 아니야 거이 버스 버스 버스. 버스. 오마. 우선 양파. 따라해 주라, 나색. 야 이거 맞추기 쉽지 않은데, 상마이도 칭찬하고 있어. 칭찬이 아니라 좀 불쌍한 표정 같기도 하고. 와랄랄라 넣어버려. 와라 <웃음> 여러분 따라해 주세요. 넣어버려 해주세요. <웃음> 자 그리고 버섯인데. 따라해 주라, 나색. 제 도전. 너 이건 실력이야. 백만점 돼야지. 키워 주십시오. <웃음> <웃음> 와랄라 자존심은 있고. 귀여워. 마지막은 대파. 라삭 마삭. 수지가 따자 여러분 이렇게 아차가다 됐으면 따라 따라 따라. 아이 이제 얘를 적출해 볼게. 올려버려. 어. 이야. 삭라삭음삭 음, 역시 아기. 아기 300kg. <웃음> 나 수빙수님 같지. 수빙수입니다. <웃음> 수빙수님 <수비수비> 죄송합니다.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음. 우 와. <웃음> 이어 이거 그냥 먹자 정신 차려 눈불렸어너 장갑은 여기다 꼈는데 <웃음> 손으로 하고 있네 야야 이거 또 해야지 이거 어떤 아, 거 아니야? 아 내가 국물인데? <웃음> 해 맛있는데? 이거 한번 봐 쩍쩍 빨라 어너너먹어 그럼 마스크 벗어야 되잖아 벗겨줄래? 아 쏘리 쏘리 아야야야야야 더는 지지마 죄송합니다 <웃음> 갑자기 이상하게 이뤘어 또 먹으면 괜찮아질거야 <웃음> 너무 맛있지? 어 개맛있어 넣어줘? <웃음> 좋은걸로 하 감사합니다 <웃음> 오 아, 리발레기. <웃음> 표정이 진짜 싫다. 맛있다, 야. 아, 운동이 다 떠났어. <웃음> 어, 제발 아 제발 잘 올라줘. 뭐. <웃음> <에이>, 무서워. <웃음> <웃음> 오. 네. 아 이제 거기를 박살낸 거구나. 그럼 집기가 살 제일 많은 거아시죠 이야. 멘트는. 빨라라라. 오 <웃음> 어, 뭐야? 야. 야 이거 한번 먹어봐라. 자 그럼 은혜 선생님이 이거 갑자기 주셨습니다. 저한테 바로 먹어볼게요. 토베라 <웃음> 맛있어? 개맛이어요 솔직히 개같지켈리졌어야뭔 소리야? <웃음> 소라 고독님! <웃음> <웃음> 무슨 소음이로써? 제을 먹게 해달라고 야개럭자 여러분 이 이렇게 살이 적수됐고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이걸 만들어 볼게요 리조또 빨리 와 빨리 와 <웃음> 빨리 와 <웃음> <웃음> 냄비, 깽! 정신차려, 후라이팬이야. 후라이팬, 깽! 바이오 그리고 바로, 롱롱롱롱. 언니라고 무슨 롱이냐고. 롱롱롱롱롱. 야진마늘. 어. 이렇게 한게 맞나? 나할때안 되면. 항상 해줬을 때 맛있었잖아. 항상 이런 식으로 긴가민가 하면서 했어. <웃음> 오늘 이거 좀더 넣어볼까? <웃음> 맛있다고 하더라. <웃음> 맛있어, 맛있어. 왜 맛있는 줄 알아? 이래끼가 들어갈 거거든. 이거는 어디든 넣어도 <너도> 맛있어. <웃음> 야채 어떻게 넣어죠 <웃음> 와달랄락 넣어버리지 <와담랄랄랄랄놓어버리면 되지? 웃음> 어, 이거 빨리 넣어야 되는데.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 야야야 이렇게 많이 넣어? 밥도 넣어야 되는데? 밥 내가 포올게 빨리빨리 아니 이게 뭐야 아, 급해서 컵밖에안 보였어 어 야야야 야. 그럴싸하다 오면대기업발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광고 아니에요 저한테 광고 아무것도 안 들어와요 <웃음> 메메즈랑 개 똑같지 않아 그냥 하이라이트 <웃음> <웃음> 어너왜 아주 제소지게 터져버려서 안해 다시 담아 이 후추 <웃음> <웃음> 루트루트루 더어 <웃음> <드루트루트> 드루트. 예쁜 그릇에 <웃음> 담아 볼게 어깨 좁혀진 거개괴같다 <웃음> <웃음> 마빈 박사 같아 <웃음> 홀리 <홀쉐> 시즈는 봉골레 할때 같이 그래야 좀더끈하고 어. 맛있게 먹을 수있어 <웃음> 손짓. <손진>. 안 쪄? <쩌? 웃음> 근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 너가 여기로 와. 왜? 제발. 나안 가질래. <웃음> 제널? 어. <웃음> 자, 여러분, 은혜가 많이 지쳐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백만 제가 만든 거거든. 요 은혜도 그만 <웃음> 필요 없었거든요. 조금 얄밉네. <웃음> 운동이 여러분들 다 떠나세요. 고파이로 들어오세요. 잠깐만. 그럼 내가 앞에서 고생한 거는 뭐야? 고생했어. 여러분, <웃음> <고생했어. 웃음> 이거 워터야 하는 것도 조금 다릅니다. 워터야! 오늘 어, 목이 잠기셨네요 <웃음> 아, 들켰어? <웃음> 어. 바로 냄비 티! 그럼 바로 파이! 야! 넌 이런 거 못하지. 모자에 그대 있었어. 이이이이 이, 이 못해. 자 여러분 이렇게 물이 팔팔 끓는 동안 따라 따라 따라 빨리 와 있어. 오여게 와. 자르바가 잡았던 라까 저게 고둥 쫄장게. 아 이거 튀겼어야 되는데 은혜가 그냥 막 맛있다고 해죠 맛이 <s> 없는데. 자 여러분 고둥은 하나하나 다 빼야 되는데 얘뺄때 어떻게 하면 딱 꽂고 고둥을 돌려요. 띠리리리리리띠 이렇게 아주 깔끔하게 나눠줘요. 끝에 있는 거 초록색 있죠? 이게 내장입니다. 요거는 또 끊어줘야 돼요. 요거를 많이 먹으면 은 고소하지만 럴살를 유발할 수도 있다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의 럴살을 책임지겠습니다는 구라예요. 아 이제 잘한다. 너 봐봐 너. 아저 똥이 여러분 그럴거면 왜나 하라고 했어? 나 욕하려고 하라고 한거야? 조금 아참자라가쪽개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띄어줍니다 이콩 그 뭐야? 이게 바로 내장이야 자 얘는 이렇게 그냥 딱 뜯으면 끝이에요 그래서 요거만 먹는거고 요 내장은 또 많이 먹어도 되는데 많이 먹으면 럴사를 유발합니다 제가 여러분들이 럴사를 책임져 있으면구라예요자 여러분 요런식으로 하나하나 싹다 손질해줄게요 적출 내장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싹다 적출했는데 부피가 엄청 많잖아요 근데 결국 뺀건 요거예요 요렇게까지 들어가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얘네를 싹다봉골래파스에 넣어버리고 바로 면사에 가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스파게트 투면으로 트잉 리바렌타 아유 편하다 아유 이제 나도 재밌네 곰팡이 분들도 지금부터 좋아하겠지 아니야 음니야 훨씬 더 좋아하시지 음둥이는 <웃음> 사실 아무도 없어 <웃음> 와 이거 동정씨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언니 편이요 에아니 저는 누나 편이요 에 이런 말들으라고 그런거지 지금 <웃음> 면을 좀퍼트려서나야 됩니다 또 기술이 따로 있습니다 아 진짜 떨난다 <웃음> 자, 자 여러분 이렇게 면이 다 들어갔으면 정확하게 8분 이때가 딱 건지면 됩니다 8분 후에 봐요 라송 나타. 8 분지 닦다. 요거 요거 토너 뿌리 바를게요. 자다 됐으면 일단 물만 빼주니다 잠깐만 아직 면수를 좀 챙겨야 돼. 개면스위척 하지 마. 아 다행이다. <웃음> 자 후라이팬팅. 파이어. <웃음> 자 그럼 요 올리브유를. 어너너너너너. 어너어너너너. 이리 빨리. 빨리 갔어. 마늘 꺼내 왔어. 예시. 아 잠깐만 그러면 이거 꺼내야지. 토너프. 자 내가 쓰는 게 뭔지 보이지? 아까 너 답답하더라고. 라삭 잠라이. 라삭 고르동. 진짜 못쓴 나. 다행이다. 나 진짜 못생겼다라는줄알고 상처받을 뻔했네. 많이 들었다 말이야. 라갈이 닥쳐. 자 여러분 이렇게 했으면 마늘 마진단을 요 정도 들어가. 자해산물 들어가라. 자 여기다가 여러분. 루루루루루루 어, 다튄다내 그래, 도망가. 그래, 가 리바렛게 너무 멀리 빨리 와! 자 여기다가 또 소금 간 같은 거 해야 될거 아니야? 면에 소금 안 넣었어? 지금 넣어야 맛있는 거야, 랄로그. 로글모글로글로글. 로우치도 조금 뿌려줄게요로추루추로추저도도도도도 여러분 이렇게 어제도 좀쪼려졌으면 양파 바로 들어가라. 자 그리고 마무리 이거 의대가 싹다 적출한 거. 성게 바로 입장. 바다야 끝난다. 저저도저도저도 맛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자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 하이라이트 바질 들어가 오우 와쉣노쉣트 I want 바 a 여러분 요정도쯤 바로 통너프. <웃음> 아 맞아 맞아. 자 여러분 여기다가. 요 모차로알라 치즈를 됐다 이렇게 해서 요거 바로 열어버려 들어가 달아버려 자전자레인 땅을 1번 데워볼게요 자 요거를 이렇게샤 이렇게 돌린 척하다가 그냥 다부어버면 제대로인데 봉골레 젤일로 이거 여기다 두고 <웃음> 열어버려 자 이렇게 해서 은혜가 직접 잡은 해산물들로 해산물 봉골레 파스타와 랍스타 리조또가 완성되었습니다 와 괜찮지 뭔가 어 비주얼 좋아 부족해 먹어 부족한데? 이거 언제 챙겼어, 개간구? 아까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웃음> 진짜로 버릴게. <웃음> 내가 부족한 거는 요거 같아, 파슬리. 파슬리, 파슬리. 자 그러면 지금 바로 초배를 해볼 건데. 잠깐만 일단 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밥만 퍼서 한번 먹어볼게. 자 바로 먹을 초배를. 와 대기업을 맛. 와 진짜 <웃음> 멋있어. 진짜 이거는 토마토 소스가 다 있어. 응 <웃음> 음, 너무 멋있는데? 우와 여러분 이게 꼬리살이거든요. 요밥딱 해가지고 자 꼬리살. 우와. 바로 먹을 초배를. 그리고. 와와아힘 빠져 <웃음> 너무 맛있어 그냥 납살해 여러분 비절만 바로 딱키고 바로 했거든요 진짜 너무 맛있는 거죠 대박이네요 줄까 응이런까 응, 당연해 보인다 진짜 이거 내가 만들었대 내가 산 거야 좀 줄게 <웃음> 많이 줄게 와 이거 진짜 맛있겠지 <웃음> 여러분 은혜가 원래 에너지를 쓰는 애가 아니고 평소에도 말 되게 작게 하는데 오늘 진짜 말크게 하고 너무 고생했어 아마 음둥이들이나탈퇴하고 곰팡이로 갔을 거야 주룩, 주룩. 하 <웃음> 끝까지 초록초록하네 음 <웃음> <웃음> 지가 만들었다 고또 어때? 아, 또. 진짜 맛있지? 아니 여러분 이 음. 랍스터 살이 일반 대게살이랑 좀 많이 찢어지잖아 이게 진짜 육고기처럼 쫄깃쫄깃해서 너무 오. 맛있어요 이것만 다 먹을게요 제가 은혜 안 죽어 초벨 근데 이 애껴 그게 쫄깃쫄깃에 사는거야와 진짜 너무 맛있다 위에 치즈 딱 얹어가지고 초벨 너무 맛있죠. 무슨 맛이냐면 토마토의 그 향이 아 이거는 대기업이다. 나머지는 은혜의 정성 잘안 보여. 너무 맛있어. 나? 나는... 아, 아니 아니야. 빨리 지어서 해. <웃음> 은혜가 오늘 진짜 고생했어요. 사카쪽이 진짜 손톱으로 잘 떼더라고요. 나 걔한테도 물렸다아 응응. 응, 너는 저는... 안 아프다 해서 믿고 사다가. 공파의 분들 위해서 어쩔 수 없어. 너가 희생한 거야. 이렇게 은혜를 고생시켜주게 해주셔서 100만을 찍켜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너도 인사해. <웃음> <웃음> 자 그러면 랍스타는 다 먹었고 요 나머지 밥 있잖아요 먹을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랍스타 다 먹었잖아요 내가 해줬잖아 아 맞네 이유가 없어졌어요 자 그러면 다음은 바로 너무 가까워요 좀아 부담스러워 나 말고 곰팡이 분들이 자 여러분 바로 봉골레 파스타 먹어볼게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제가 좋아하는 바질이 많이 들어와서 그것도 너무 기대돼요 자 바로 먹볼게요토베르음 진짜로 주음 맛있어 그냥 삼가 쪽에만 하나 딱 먹어볼게요 삼가 쪽에가 진짜 맛있어요 왜냐면 작은 전복 느낌이요 바로 먹어 토베르 와, 너 전복 좋아해? 아니 먹을 필요 없겠다. 아니 먹어볼래. 뭐 아은아너개 먹어, 너 무르네요. 개요? 또 이리 와봐. <웃음> 바로 먹어봐. 야. 트프 <웃음> <웃음> 맛이 없지. <웃음>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무슨 맛이야? 그냥 그런 맛이 있어. 미리지. <웃음> <웃음> 아니야, 너는 먹을 수 있어. 거짓말. 약간 토향 나. 괜찮은 거야 그게 너? <웃음> 나개 한번 먹어볼게요 그러면 근데 여러분 진짜 눈이 얘기지만 쫄짱개 드실 때는 무조건 튀겨주셔야 돼요 라면을 넣고 넣어서 먹으면 육수밖에 넣어야 되고 이개 먹으면 굉장히 비려요 튀겨먹었을 때만 맛있습니다 먹어볼게요 비려? 음, 아, 개벌끼 아니야 이거예요 코만나지 어? 아! 피곤해 이갤럭이가 크게 자고 했지 왜 진다고 먹었지 개랑... 자 여러분 이거 성게알 은혜 먹어봐야죠 왜냐면 여기 에 지금 가시가 들어가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 나성게 알레르기 있어 고라치지마 <웃음> <웃음> 없어 가시 야야야야 개박살 내지 말고 먹어 주룩주룩? 맛있지? 먹어봐 이거 왜 그래? 아무 맛도 안 나는데? 너 이거 너 맛있어? 아? 무 맛도 안나 이거 면? 먹어봐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사실 개맛없어요 면왜면 <웃음> <웃음> 사실 여기 하하 <웃음> 아, 그래? 아니 사실 올리브유를 너무 많이 넣고 지금 이 면을 그나마 바질로 살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부르터잖아요 제가 처음에 오일 양 조절이 좀 잘못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냥 맛있게 최면을 걸면은 맛있다고 먹을 수 있어요. 자, 바로 맛있게 먹어요. 초매. 음. 음. <웃음> 음 여러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벌려가자 <웃음> <웃음> 여러분 제가 100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200만 될을 때는요 진짜로 은혜한테 채널 먹기게요 하지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은혜가 조금 모자른것 같아 요 맞지? 연습을 <웃음> 할게 <웃음> 아니야 내가 답답해서 못하겠어 방해요 <웃음> <웃음>